t h yo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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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세미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마음 깊이 새겨서 정말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음의 진리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이번에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인성 십사가지신 예수님은 잘 알고 있지만 창세 전에 우주와 지구가 생기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다른 영에서 우리가 받을 영은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인데 많은 이단사이비, 종교사기꾼들이 우리가 받을 영이 순교자의 영이다 혹은 천사의 영이다 다른 영을 받게끔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결국 지옥에 사탄의 노예로 빠지게끔 이렇게 안내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다른 복음과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그들이 어, 우리보다 부족하고 성경 말씀을 몰라서 빠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입니다. 그들도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아주 지식적으로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자면 말씀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이단 사회비 집단들에 빠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대부분이 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더 알고 싶은데 그 알고 싶은 것을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사이드로 빠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갈급해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대부분이 교만합니다. 내가 안다고 교만한 부분이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단사이비 집단들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포교수법 미혹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삼시대론이라고 하는 시대별 구원자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종교 사기꾼들의 그 교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이 무엇인지 네 번째 새 언약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라고 할때이 사이비는 기독교를 가장한 성경을 사기 수법으로 도용 활용한 이 사이비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수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인데 통일교의 구원자는 문선명 한학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교회의 구원자는 장길자 안상홍이라는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구원자가 이만 JMS는 구원자가 정명석 이런 사이비라고 했을 때에 많은 기독교 성경을 보지만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구원자를 섬기는 말 그대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교리적으로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성경적인 교리 부분을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올바른 천국에 가지 않고 옆길로 세게 만드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부분에 이런 구분들을 두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주로 이단을 넘어서 완전 사이비 종교, 종교 사기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어 바벨론 바벨탑을 한 건데 이단 사이비 집단은 인간 숭배, 천사 숭배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을 구원자로 섬기는 우상 숭배, 천사를 구원자로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대한민국에 약 200만 명의 이단 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이 있습니다. 20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광주 150만에서 200만, 광주 전남권 인구의 절반 정도가 2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단 살비 집단에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입니다. 20대, 30대, 40대 전후반의 청년들입니다. 여기는 청와대 앞에서 신천지에 빠진 딸을 돌려달라고 비가오나 누녀나 제가 알기로 이분이 지금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집회 사진이고 이렇게 빠진 이후의 결론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수법으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미혹을 하는데 오늘 중요한 이유가 이제 겨울방학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명단이 졸업생들의 명단이 이미 거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인해서 명단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손주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들 대학교 1학년 입학생들 지금 겨울방학 때 부모님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이 이단 이 사이비 집단에 빠집니다 과거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일으켰지만 이 수법들이 퍼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같은 방법으로 청년들을 미혹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기를 칠때 사용하는 도구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성경을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 사입이냐 이렇게 구분할 때 가장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비유풀입니다. 씨는 말씀, 받은 세상, 남은 사람, 새는 거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쓰는 비유풀이의 공식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는 비유풀이를 비유프리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서 이분은 광주에 계신 집사님입니다 지금 3년 내내 이 자리에서 거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부나이 자리에서 아들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자첫 번째 이제 어, 미혹수법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심리상담, 심리상담으로 심리 상담 많이 유혹하고 그 다음에 요즘 타로 전보는 데 친구들을 타로 전보는 데 데리고 가서 너의 마음이 불안정하니까 너의 마음이 안정되려면 너의 미래가 어떻게 갈 건지 타로를 전보자 좀 보게끔 하고 어, 우리가 성경공부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동아리, 스포츠, 거의 신천지인들이나 이단사입이 집단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아우, 또,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입장에서 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 우리 동네 말로 애가 탑니다 음, 그점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그 미혹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교리에요. 이게 시대별 구원자 교리인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때 구약성경에 보니까 여우와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우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였었고 2000년 전에는 초림 때 그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라 했으니까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초림 때는 예수님 이 시대는 성령시대니까 성령이 임한 어떤 인간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논리, 전개, 수법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통일교회의 문선명, JMS의 정명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안상홍, 이만희, 장길자 이런 이단 사입의 교주들이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구약시대 구원자, 초림시대 구원자, 재림시대 구원자 이만희, 박태선 이런 이단 사입의 교주들이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깊이 모르신 분들은 우리의 구원자는 3위일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잖아신약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데 넘어가지 않을 것 같지만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삼시대론이라고 하는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는 이 교리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부 시대 성부 시대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성자 시대 구원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라한그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가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 바로 그 구원자다 이 시대의 구원자가 임한이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간다는 거예요 논리가 논리적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정명서 어, 조이성이 사람이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조이성, 박태선 양도천, 김풍일, 그리고 문선명 한학자, 장길자, 안상우, 유재열, 이만희,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때 유혹하는 방법이 성경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이단사협의 교주들이 자기가 성경을 천번, 이천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게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을 통달했다는 라 거예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다른 선지자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명기 18장 10 18 5절 18절에 보면 한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선지자가 있어야지 그 선지자를 만나야지 우리가 구원 받을 거 아니야 바로 그 선지자 입장으로 온 자가 나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 예비사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재림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길 예비사자고 선지자야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보혜사 은혜로 가르치는 스승 이렇게 한자로 풀어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는 보호자 변호인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안내해 주는 안내자 변호인 보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라크레토스라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걸 사기를 쳐서 성경에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잖아 너 보혜사가 누군지 알아? 모르잖아. 보혜사를 만나야 알아야 구원 받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장하고 암모스 3장 7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나와요. 언약의 사자. 언약 약속의 목자. 이만희 같은 경우에 이걸 바꿔치기를 합니다. 언약의 사자를 약속의 목자로 바꿔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사자가 누군지 알아야 그분을 만나야지. 게시록 22장 16절에 내 사자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내 사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냐. 너내 사자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내가 제리메수야라고 말하지 않고 말 바꾸기를 해서 나에게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어. 나는 제리메수라고 말한 적 없어.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박태선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의 어떤 타당성 때문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선지자를 보낸다고 한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한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0절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그한 선지자는 예수님이야 인간이 아니고 그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이 사기꾼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지 못하게 성경에 딱 기록해 놓았어요 한 선지자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 역시 이 다른 어떤 인간이 아니고 길 예비사자 세례요한을 언약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 예비사자 역시 세례요한이지 예수님이 재림하실때 세례 요한과 같은 길레비 사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사자 여기에 나오는 네 사자 개수시록 22장의 16절도 역시도 네 사자가 이만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 네 사자는 엔젤이라고 하는 천사를 천사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야 초림 때 구원자야 이 시대 구원자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잖아 다른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잖아 언약의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다른 인간들을 만나야 그분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서 구원 받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에 두시간에서네시간 교회 밖에서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지고 결국은 사탄이 이 미혹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어 마음을 굳건하게 잡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별 구원자 교리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이긴지 아까 말한 다른 구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구원자고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구원자고 모세 시대 때 모세가 구원자고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대적자들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결코 인간은 할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인간이 아닌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상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을 대상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의 세.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과 말도 안 되는 이 사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넘어가는데, 오늘 이제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 기쁜 소식. 알잖아요. 복음하면 기쁜 소식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질문을 하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다 말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따라해봅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네. 로마서 3장 4장 5절 이 부분에는 우리의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는 부분을 가장 잘 요약해 놓았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로마서 3장,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라 보셔도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때 우리 성도님들이 말로 하지 말고 로마서 3장, 4장, 5장을 펴놓고 그분들에게 설명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복음에 대한 정의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야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기쁜 소식 예수님 여기를 한 단계 넘어서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래서 인간 예수 뿐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들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지배자로서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성 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는 이런 부분에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대속 구속, 죄의 값은 사망, 나의 죄 문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과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재림 심판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인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바로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은 인류 모든 인류의 왕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모든 인류의 왕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게 그 제물로써 제사, 제사를 집도한다고 집도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단절되었는데 이 단절된 죄 문제를 어린 양의 죄값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이 관계를 화목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단순하게 기쁜 소식 예수님보다 또한 차원 깊이 들어가서 복음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읽으실 때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는데 왜 이단 사육의 집단에 빠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 성령님 이런 성경을 볼때 한쪽에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부분에서만 그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천사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떤 세계사적 관점이 조금씩 그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하고 교리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요약할 때 성경론 신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는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심판 종말은 무엇인가라는 이런 일곱 가지 여덟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이이단사이비 집단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약간 놓친 부분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언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어, 언약 부분의 얘기를 할때아담과 하나님의 언약,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 요셉과 하나님의 언약 너희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한 인간과 일대일에 대한 언약 부분이 많은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개인의 일대일의 언약이 아니고 물론 그 일대일의 언약도 확대해보면 결국은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후손 여러분 성도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새 언약과 애언약 언약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 부족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새 언약 애 언약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찾아서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 언약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의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애 언약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다 내가 너희들의 말, 너희들에게 말한 이 규례와 율례십계명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주고 모든 필요를 다 충족하게끔 의식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존권 문제를 다 해결해주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신의 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십계명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제정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선택되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군대가 조직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성경에옛 언약, 새 언약이 되어 있는데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율법이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이 마음판에 새길 내용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1절만 가지고 사기를 쳐요 한 구절만 가지고 분명히 이 구절은 성경에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뚜렷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새 언약의 해석을 해석에 대한 오류를 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예수님인데 그들이 말하는 새 언약은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자 에르미아 31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출애급하고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율법은 옛 언약이고 이새 언약은 그옛 언약과 다른 것인데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쓴 미니라 요하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아버지야 너희들의 왕이야 너희들의 구원자야 심판주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게 언약입니다 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 와서 똑같이 한번더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히브리서에 와서 반복합니다. 우리 성교님들 말씀드리면서 내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정도는 성경이, 성경에 어디가 있는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에레미아 31장, 히브리서 8장, 31절에서 33절, 8절에서 10절,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때문에 오늘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에 기록된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똑같이 한번더 강조해서 옛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신의 산 아래에서 돌판에 새긴 그 쉽게 명과 율법,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니다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된다는 게 인간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돌판에 새긴 이 언약 결코 여러분 십계명은 구약이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 놓인 것 그래서 이게 아예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이걸 결코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복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죄림 재림 부활과 재림 이 사건에 대한 믿음을 우리 마음판에 성령을 통해서 새겨버리겠다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 보금 22장 20절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이 종교 사기꾼들이 이단 사이의 교주들이 여러분들을 사기, 속일 때 사용하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그들은 비유풀이 공식을 통해서 피를 말씀으로 바꿔치기를 해요 피를 말씀으로 바꿔치기를 해요 이 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또 다른 보혜사가 하는 말 증거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가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요 여기 피를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통해서 자 여기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또 다른 보혜사 인간 교주가 전하는 말이 새 언약이고 증거고 요한 계시록이야 하면서 사기를 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피가 새 언약이 아니에요 이 자는 자는 주어잖아요 그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들은 말씀이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새 언약, 새새 것, 구약 신약 신약 성경 중에서도 계시록이 계시록 말씀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래서 여기서 구, 구, 국어 문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잔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잔이 그러면 이 잔이 뭐냐? 피가 담긴 이 잔, 잔 안에 포도주, 그 예수님의 피가 담긴 이 잔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떡, 예수님의 육체, 이와 같이 이 잔도 할 때, 이 잔, 예수님의 그 피가 담긴 본인의 육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새 언약이라고 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부분에 이 잔, 주어, 이 잔은 피가 담긴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비우풀이로 가지고 이 종교 사기를 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판에 새기는 게 옛언 약은 돌판에 새겼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겼는데 정말 마음판에 새기는 그 복음이 예수님이냐 성경에 어디가 있냐 라고 물었을 때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마음판에 새긴다고 했어요 마음판에 새기는 그새 언약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내용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사건 예수님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 바로 새 언약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구약은 예수님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그또 다른 보혜사 그 선지자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말하고 전하는 게새 언약이야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긴 하겠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언약적 관점이라고 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10개명에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10개명 제1장과 4장 10개명에서 1과 4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사랑 이웃사랑 부모 효도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웃사랑 가족사랑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을 할 부분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이것을 실천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새 언약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어,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초 앞에서 보내줘야 하는데, 이단사이이 교주들, 우상 숭배입니다. 신천지가 만든 이만희하고 김남희 우상,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 이만희, 김남희, 문선명 한학자 이만희, 김남희, 문선명 한악자, 똑같이 이렇게 모방을 한다는 거니다 그리고, 재림의 수교 천국보금회라고 하는 구인의 묘인데, 제리메수님의 묘라고 되어있어. 이런 사람들을 아직도 구원자로 믿고 죽었는데도, 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안상홍도 지금 죽어서, 썩어서 시체가 되었는데도, 제리메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90세 된 이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상세로부터 감추인 비밀 예수님 복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의 도 예수님 대속 구서 예수님 세원약 예수님 성경은 다른 구원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너무 너무 당연한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 사단의 영, 교회 밖의 성경 공부 비유풀이에 속아서 사단의 노예로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그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반드시 묻고 되도록이면 그 문제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성경 공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방학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이웃의 친구의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방학 때 부모님들이 잘 관리를 하셔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하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인간도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인류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사실이 없다는 것 또한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영이 미혹의 영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